내 꿈은 대한민국 최고의 청년 사업가. <웃음> 이지만 돈, 공간 모두 없구나. <웃음> 걱정 마라 부평구에 가라. 어 갈게요. 근데 왜세 손가락으로 가라키죠 첫째, 유유기지 부평 장소부터 사무기기 모두 써. 우와. 둘째, 청년창업 재정지원 통독정 하지 마. 이렇게나 많이. 마지막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일자리 잡아줄게. 뭐 이리 말아. Would you like something to 부평? 준비돼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이여, 지금 부평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.